이 장식을 오늘 아침부터 정신하고 있고요. 니다니다 선정 기준으로는 1순위는 고위원. 정상위니다번강선호 네. 네, 목적 IoT 도입 현황을 보시면 보십... 움직임이 없을 때 이제 네, 고독성. 한끔 없... 아, 어르신들. 여러 가지 제가 살펴보고, 부족한 점이 있는지 보고, 어, 제가 감사합니다. <웃음>